아, 저, 지금 채팅창 240이라고 쓴 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썰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거래 사이트를 많이 눈팅을 하는데, 12강부 물량이 너무 많고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분한테 물어봤죠. 12강부가 너무 싸진 것 같다. 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 사실 나도 12강부를 살려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쓸데없는걸 물어본거지 이상한 경쟁자? <웃음> 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늘렸어 이상한 경쟁자를 늘렸어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거 허위매물이면은 거래사이트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머리를 굴린거지 저거 일부러 사가지고 정지를 먹이는거야 컨텐츠로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230을 질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허위매물인거야 진짜 허위매물 제가 재빠르게 거래사이트 측에서 전화해가지고 1차 경고를 먹였죠 이제 한 번? 두 번? 이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정인 거야 그리고... 한 3주에서 4주가 흘렀나? 같은 글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등급도 같은 골드고 파는 가격대도 비슷한 거야 나는 확신을 가지고 240을 또 질렀죠 근데 판매자가 15분만 기다려달라네?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야 이게 진짜 매물이었던 거지 제가 사기를 단 한번도 친 적이 없어요 살면서 진짜 한번도 그래서 너무 졸리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거래 취소를 하면서 이거 사실 구라였다 ppap다 이렇게 할 용기가 없었어 그 이유가 내가 본 계정으로 구매한다고 신청을 넣은 거야 내집 주소, 폰번호, 캐릭명 완전 빼도 막도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머리만 쥐어짜면서 1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네임벤에 들어왔지 1 2강부가 대팔렘을 하라고요 어느 놈이 여기에 200만원을 질러요. 진짜 컨텐츠 두번 찍었다간 ᄃ놈으로 소문나게 생겼습니다. 와, 씨.